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제목을 제목은 어떻게 달았냐면, 오영식 동사잖아요. 네, 그 결국 여인의 실체는 find에요, find. 이 find가 가복적 에이터하고 아주, 무지, 어, 밑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복적 네. 에이터. 감옥저이터. 가복적 이터를 주로 취하한 오영식 동사 했잖아요. FT 할때 find, think, 지 그제, 네. 네. MBC 할 때, 어, make, believe, 네. consider 였잖아요. 보면, 이거 있잖아. 이게 오영식 동사야. 얘가 나왔을 때가 목적어 나오고 어. 얘가 자가 목적어 형식 목적어야요 형식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형식 목적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이게 한자가 들어가요. 가 목적어. 약간 일본냄 생각이 나왔어요. 여기가 뭐예요. 그리고 목적 보호죠. 목적 보호로 형용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목적어예요. 진목적어 또는 내용 목적어.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얘가 좋죠, 그죠그 지역 사회 에 있는 센터, 어, 센터에서 회관에서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한다? 해석할 때 이거 해석 안 한다고 했잖아. 어렵다는 걸잘 알았다, 그렇지? 뭐? 어, 어. 그 지역 지역 센터에서는 뭐가 어렵다는 걸 알았냐면 바로 무료 의료, 무료 의료를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거지?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자, 피트 동선 패턴, 바로 A를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 It's a budget. budget이 뭐야? 예. 예산이라는 입니다 예. 바지라고 잊지 마고, 바지라고 읽어봐. 바지 살 예상이 없어요. 바지 살 예상이 없어요. 바지. 148. 조건 들어가죠? if. 만일! 네가 relate 하면 A를, A가 여기 있어. 어린서네가 아는 것을, A를 B와 관련지 있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와 관련지 있다. 됐지? 조건 여기서 끝나요. 그럼 네가 아는 거는 이걸 뭐라고, 이런 걸 오늘 배경지식이 있어야 영어 지문도 읽고서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배경지식이 있어야지. 그치 잖아 뭐, 어, 계속 다윈이 나와요. 그죠? 다윈. 아니, 어, 다, 어, 이 사람 진화론자구나. 진화롭다. 어, 학자구나. 이렇게 해야지. 다윈이 뭐지에가 어? 어? 뭐, 어디, 버스커 어디서 나왔지? 예? 어, 거리 음악상과? 뭐, 이러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아는 것을 네가 읽은 것과 관련시키지 못하면 야, 배경지식이 없으면 읽을 가능성이 높아. 독해 얘기 하는 거야지금 수능 독해가 이렇단 말이야. 여러분 뭐 한다? 자, 또 하나의 오영식 중수학파인드 어, 알수 있어요. 뭘알수 있어요? 이거 해석 안 한다 그랬죠? 다 목적어. 이거 목적? 어렵다는 어 것을 이렇게 끊어줘도 되잖아. 뭐 하는 것? 이은내이가 붙여도 상관없단 말이야. 을을 꼭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것을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가 목적어 목적하는 것을 발견하다. 그 목적어, 목적어가 목적어뭐하는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은는이가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이다뭘 이해해요?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지. 여러분이 읽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체 이렇게 끊어서 직독직해를 직톡 해줘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면 되잖아 이제. 만약 네가 관련이 있지 못하면 If you don't relate 뭐를 A를 A가 뭘 써? What o you No? Know, 네가 아는 것을 뭐 네가 읽은 것과 To what you read 그죠? 읽는 어.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주절들어가죠 너는 뭐한다 응. 알게 돼. 뭐라 알게 돼? you find. 이틀 해서 안하고요. 뭐 어렵다는 것을 하면 difficult나 아니면 hard에 써주면 되고 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기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됐죠. to understand. what, you, what you read? 그지? what you read? 과거로 써서. <웃음> 됐나? finding이 됐죠? finding. 이렇게 쓰이더라. 요 패턴. 되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파인드 가목적어 목적보 진주로 투정사고 투정사고, 그렇지? 어? 놓치지 말일